반갑습니다. 피터쌤입니다. 이번 레슨은 체르니 107번 곡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양손교체연주를 통해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왼손 반주는 간단한 음 혹은 화성의 형태로 나오고 오른손 선은 주로 6, 6도 음정을 통한 예, 어, 멜로디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이 노래 화성은 간단해 보여요 1도 화음과 5도 화음 그리고 4도 화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간 반복되는 부분에서 전조가 일어나요 이 부분은 5도 즉 딸림조로 전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딸림조의 5도 화음인, 즉 C장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G장조의 오도 화음인 D코드가 등장해요. 물론 f 은 등장하지 않아요. P에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원조였던 C장조로 돌아가게 되죠. 자 그러면 이 곡을 24개 장단조로 바꿔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옥타브를 내려서 진행하도록 할게요. 4도 화음이 여기서 나오죠? 반복할 땐 단조인데 이번에는 C단조의 5도 화음인 G코드를 쓰는 게 아니고 G마이너를 써야 합니다. C단조의 딸림조가 G단조이니까요. 여기서 이 부분에서 다시 원래조로 돌아와요. 네. 지금 시장조, 시단조를 쳐봤는데 이것만으로 곡의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헤맸죠 제가 왜냐하면 C장조, C단조도 나오지만 G장조, G단조도 나오거든요 특히 G단조 부분이 많이 어렵겠네요 한번 C샵장조와 C샵단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응. Hmm? 제가 다른 조성들도 쳐봤는데 이 곡은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우리는 12개의 장단조를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성이 바뀌어서 하는 거는 머리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. 이 곡을 어, 마스터 하다가는 음,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. 어, 이 곡은 과감히 어, 건너뛰도록 하고 다음 레슨에서 다음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